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자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낼테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영화제작계획발표 2010년 감독하차 2011년 감독교체 2014년 감독교체 2016년 감독교체 2017년 감독하차 2019년 1월 감독교체 2019년 8월 감독교체 2019년 9월 감독교체 2020년 1월 감독교체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게임 원차티드의 실사영화입니다 언차티드가 출시한 당시 2000년대 영화 시장은 인디아나 존스, 캐리비안의 해적, 미이라, 박물관이 살아있다 등 사람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모험 영화와 고대 유물들과 관련된 영화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들의 주된 내용은 주인공이 어떤 보물이나 중요한 것을 찾아 유적지를 탐험하면서 겪게 되는 다사다난한 이야기들이었죠 이 시기에 등장한 언차티드는 당연하게도 투자자나 영화 관계자들 눈에 띌수 밖에 없었고 게임을 출시한 지 1년 만인 2008년부터 영화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영화의 감독은 쓰리킹즈와 디제스터를 연출했던 데이빗 러셀이 맡아 많은 언차티드 팬들이 큰 기대를 품었었죠. 그러나 영화 소식이 들린 지 2년 만인 2010년 러셀 감독은 하차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팬들의 기대가 담긴 작품은 1년 동안 방치되다가 2011년 일루시언니스트 리미트리스를 제작한 닐버가 감독이 두 번째 감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렇게 한 번의 고비를 겪고 잘 진행되나 싶더니 2014년 내 인생을 훔친 사랑스러운 도둑녀를 제작한 세스 고든 감독이 세 번째로 다시 언차티드를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2006년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리얼스틸 그리고 당시엔 기묘한 이야기라는 히트작의 연출을 맡은 숏네비 감독이 네 번째로 언차티드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되죠. 하지만 저주라도 내려진 듯숏네비 감독마저 2년 뒤인 2018년에 감독에서 하차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언차티드 영화와의 꿈은 지연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1월 우리같은 게이머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단편영화 포탈 노 이스케이프의 감독 댄 트랙턴버그가 다섯 번째로 언차티드 감독을 맡게 되었지만 불과 7개월 만인 8월 감독직에서 하차하게 되고 다음달인 9월 범블비를 제작한 트레비스 나이트 감독이 여섯 번째로 감독을 맡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얼마 안가 물러나게 되면서 이쯤이면 언차티드나 소니 측의 문제가 아니냐며 사람들은 엄청난 실망감을 표하였습니다 그도 그럴만한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리즈의 작품이 영화화 되어서 나온다고 기대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영화는 코빼기는 커녕 예고편 하나도 공개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감독은 무려 6번이나 바뀌었으니 말이죠 일각에서는 엄청나게 커져버린 i p 의 영화를 제작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그만한 i p 를 통해 제작하는 영화는 게임 원작 영화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만들어야한다는 소니의 압박 때문에 금방 하차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하였죠. 소니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감독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게 당시 언차티드2 황금도시와 사라진 함대의 평가중 플레이스테이션3가 없으면 훔쳐서라도 해라 라는 평가가 있을만큼 압도적인 평가는 물론 엄청난 흥행까지 더해져 플레이스테이션3를 성공궤도에 올리는데 큰 중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니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복덩이에게 불명예란 있을 수 없다 나는 마인드로 하나하나 신경을 쓸수 밖에 없고 감독 입장에서도 불려서 갔더니 안 그래도 명성 때문에 부담되는데 소니가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니 이런저런 의견 충돌이 나고 하찮아 교체가 될수 밖에요 아무튼 2020년 드디어 언차티드 시리즈의 일곱 번째 감독으로 베놈과 좀비랜드의 감독인 루벤 플라이셔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 언차티드 시리즈가 감독이 6번이나 바뀌는 동안 당연하게도 각본과 시나리오도 수없이 변경되었습니다 맨 처음은 언차티드 엘도라도의 보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얼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무려 14번이나 변경이 되어 현재는 언차티드3 황금사막의 아틀란티스를 기반으로 한 각본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각본의 초안은 아이언맨의 각본을 맡았던 아트 마르쿰과 매트 할로웨이가 담당하여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네이션 드레이크의 역을 맡은 사람도 원래는 19금 테두로 유명한 마크 윌버그가 맡기도 했었지만 시간이 너무 흘렀고 영화의 시대상도 변하여 서 지금은 네이션 드레이크의 조력자 로 등장하는 설리번 역할로 변경 되었으며 드레이크의 역할로는 톰 홀랜드가 2017년에 캐스팅 되었 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7번이나 감독이 바뀐 마당 에 사람들은 또 바뀌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달랐 습니다. 7번째로 참여한 감독인 루벤 플라이션은 베놈을 통해 에소니와 한번 호흡을 맞춘적이 있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감독이며 결정적으로 지난 7월 톰월랜드가 본인의 인스타 그램에 언차티드의 촬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함을 알리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많은 팬들은 이번엔 진짜냐 진짜 언차티드 코인 떡상 아냐 라며 한번만 더 속아보자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이게도 아직까진 감독이나 배우들의 하차 소식을 들을 수 없으며 별 탈이 없다면 영화 언차티드는 내년인 2021년 3월 5일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게임 원작 영화는 망한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게임 원작 영화들이 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게임 원작 영화는 시작부터 게임이 원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좁은 타겟팅을 가지고 있어 투자하는 경우 자체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투자금이 조금이나마 들어간 작품들은 한두시간의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에 비해 게임은 적어도 20에서 50시간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와 더불어 이정도 만들었으면 팬들이 보겠지 라는 생각으로 게임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없는 난해한 작품성이 주요요인으로 꼽히곤 합니다 덕분에 기존의 팬들은 자꾸 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끔찍한 코스플레만 등장을 하니 실망을 완전 처음 보는 대중들은 스토리의 압축을 위해 별다른 설명도 없이 휙휙 지나가니 스토리의 개연성은 물론 이씹덕들이또 지들만 하는 이야기하네 라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게임 원작 영화 중에서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울 만큼 폭망한 영화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나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워크래프트가 작품성 면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4억 달러라는 엄청난 흥행기록을 보여주었으며 명탐정 피카츄와 슈퍼소닉같이 게임원작 영화치곤 꽤나 선방한 작품도 등장하곤 하였습니다. 특히 명탐정 피카츄는 로튼토마토 신선도 65%를 넘겨 썩은 토마토를 벗어나는 등 게임실사 영화는 반드시 망한달라는 징크스를 깬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죠.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위쳐까지 근래 들어 게임 원작 작품들은 아직까진 약간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은 게임과 영화를 잇는 달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느 매체나 그렇겠지만 어떠한 것을 원작으로 삼은 작품이 크게 흥행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종종 원작을 찾아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즐기게 됩니다. 위쳐의 드라마가 꽤 흥행을 하자 다시 위쳐3의 판매량이 급증한 것 처럼 말이죠 우리는 잘 만든 작품을 보고 종종 영화같은 게임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는 영화와 게임의 경계선이 모호해질 정도로 게임이라는 매체는 하나의 종합예술로 평가받을 만큼 높은 작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tv를 바보상자라고 부르며 상당히 천대시하였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tv가 큰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한 바둑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장님은 게임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쪽이었죠 원장님은 게임머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저 인생 패배자놈들 불쌍한 새끼들이라고 언급하였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강요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원장님에게 들키면 추운 겨울에 꽁꽁한 손을 쇠몽둥이로 맞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약 1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과 비교해보면 딱히 인식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게임 중독이 범죄와 상당히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잔인한 책이나 영화도 있겠지만 이와 다르게 게임은 훨씬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인칭 시점에서 캐릭터를 조종하고 직접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게임 중독은 범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원작 영화들은 이러한 게임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다줄 가장 큰 매개체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도 게임이 그냥 총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피가 튀기는 잔인한 매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슬프고 매력있는 하나의 문화라고 인식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쯤 재밌는 드라마를 하루종일 보는 것과 재밌는 게임을 하루종일 하는 것이 비슷한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언차티드 영화가 3를 기반으로 한 만큼 언차티드 3에서 최고의 명장면으로 평가받는 씬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God. <laughs> h oh, no. Oh, this is not good. Come uh on. -huh.